Yeah. <laughs> 안녕하세요. 야생원수 TV의 야생원수입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곳은 한구마차예요. 여기가 이제 최불암 씨가 오셔서 밥집 뭐 한국인의 밥상 거기에도 나오셨고 그다음에 배틀 트립에서도 찍은 곳이에요. 정말 맛있는 집이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해안도로, 금진 해안도로를 지나서 오셨을 때 해안도로 그 베이트 코스로 너무 좋고 지나다가 왼쪽에 딱 보면은 한구마차가 있어요. 여기가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가자미 회무치 정말 맛있습니다. 그 가격은 2만 원대고요. 둘이서 하나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대게 칼국수가 6천 원, 어, 6천 원인데 두 가지를 이렇게 시켜서 먹으면 아주 꿀 조합이에요. 정말 맛있으니까 여기 동해 여행 오시면 금진 해안도로도 가보시고 부채길 항구마차에서 꼭 막걸리에 가자미 회무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음? 나도. 너도? 응. 어, 여기 있는데. 저는 몇개 드릴 까요한번 있긴데요. 소상이만는사 아니. 가자미 회무침 소짜가 나왔고요. 야바찬들이랑 대게 칼국수입니다 가자미 회무침 먹어보겠습니다 콩가루를 뿌려놨는데 가자미 그.. 소장이라고 했나? 새콤달콤한데 콩국물이 들어 있어서 되게 고소해요. 그리고 약간 가시가 씹히긴 하는데 오도독 오도독 하는 맛이 있어요. 음, 맛있어요.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들리는데 항상 먹고 나서. 감탄하는담정하 맛있습니다 이렇게 대게들이 들어있어요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당하고 담당하고, 담당하고, 담당하고, 담당하 음. 뭐라 그럴까? 면이 되게 맛이야. 되게, 되게 맛. 되게 살. 아, 진짜 뭐라 그게 삶은 아 되게 국물? 되게 육수?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말로 표현이 잘안 돼요.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서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라다라라라라라 내려갔다가 내려다가 더이상 배가 터질것 같아서 못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거의 다 먹었고요 대게 칼국수에 대게가 얼마큼 들어가 있냐면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